아, 자, 여러분, 와, 드디어 나무 찾았어요. 와, 진짜 저기, 저기 진짜 길도 없는데, 와, 올라오고 죽을 뻔했습니다. 아주 아이고 힘들어. 아. 자, 일단 이 나무를 한번 쓰러지려게요 제가 자, 오, 쓰러지면 쓰니다 오, 오, 자, 이렇게, 와, 오 와, 쓰러졌습니다, 여러분. 와 근데 나무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뒤져볼게요 이걸. 와 아이고 아 없겠다 여기. 진짜 느낌 오는데 없을 것 같아요 여기. 일단 그래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제가. 여기 보시면 유충이 또 나와줬어요. 우와 이거 1형 일형? 일형 정도 되는 유충이네요. 이제. 자, 오. 이거 신기한 유충입니다. 오 오. 이렇게 끔찍하네요. 3형후초 같습니다. 생각 유충? 또 놔봐, 또 놔둬. 음. 여기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집어가지고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. 와 나와줬네요. 자, 오늘의 채집물. 많지는 않지만 일단 유충들이 이렇게 잡혀서 좋은 것 같아요. 여큰 척한 놈도 있고요.